안녕하세요. 어,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 크리스마스 이브, 어, 24일 지금 10시 30분입니다. 아,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과 함께 예, 유튜브에 지금 음, 화면으로 들어와서 어, 크리스마스. 어, 음악을, 무료 음악을 다운받는 법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죠. 여러분, 이 아이디를 터치하시고, 채널에 들어가면, 이와 같이, 이 여러분, 유튜브 사이트가 이렇게 이제 나옵니다. 여기서, 본인이, 본인의 여기는 채널이고, 그리고, 어, 음악, 무료 음악을 다운받기 위해서는, 유튜브 스튜디오로 들어갑니다 유튜브 스튜디오에 들어가셔서 어, 화면이 이렇게 초기 화면이 이런 식으로 뜹니다 그러면 이쪽에 기타 기능으로 들어갑니다 왼쪽 왼쪽 부분에 들어가시면 기타 기능이 있습니다 이제 기타 기능에 들어가셔서 네번째 오디오라이브가 있습니다 오디오라이브를 클릭하시고 오디오라이브를 클릭을 하시면 만들기에서, 만들기에서 오디오라이브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여기 보시는 부와 같이 무료음악이 있죠 오디오라이브 무료음악 그리고 음향 효과까지 있어요 두개를 해볼텐데 일단은 무료음악에 들어가셔서 내일이 크리스마스니까 크리스마스 치시고 여기 크리스마스 치시고 어, 돋보기를 클릭하세요. 그러면 이와 같이 크리스마스에 대한 관련된 음악들이 쭉나 날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사람 표시가 있는 거는 어 저작자 표시를 해 줘야 됩니다 이렇게 네, 여기 그 표시가 없는 경우로 한번 터치해 볼까요 이 부분은 무료로 다운 받아서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 다운로드를 한번 해 볼게요 다운로드해서 저는 바탕화면에 넣어 보겠습니다 다음 a 저장 저장된걸 폴더를 한번 열어볼까요? r e they lay k e 여기 퍼스 노벨 이 mt3 파일로 저장이 됐습니다. 자, 음악을 좀 줄이고 네. 여기 퍼스 노벨 이게 저장이 되어있죠. 한번 저장이 되어있는 걸 직접 확인해 볼까요? 지금 저장이 되어있습니다. mp3 파일로 이렇게 저장이 되어있습니다. 네, 여기. 그래서 이 mp3, MP3 파일을 usb에 담아서 어, 스피커에 저장을 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는 빠져나오고 자. 그러면 음향효과 를 한번 터치해 볼까요? 음향 효과. 네. 음향 효과에서, 어, 뭐 사이렌으로 해 볼까요? 사이렌. 이렌. 하고 독보기를 누릅니다. 누르면, 이렇게. 예. 본인이 원하는, 어, 사이렌을 찾았다. 예를 들어서, 어, 이걸 하나 터치해 볼게요. 네. 이런 음향을 다운받고 싶다 소리를 조금 올려볼까요 아 이거죠 네, 이걸 다운받고 싶다 할 때는 우측에 화살표 밑으로 되 있는 이 다운로드 버튼을 누르시고 그리고 여기 사이렌 에 해서 바탕하면 저장 하면 바탕화면에 저장이 됐습니다. 여기 폴더 열기 하면 사이렌이 저장이 돼 있겠죠? 예. 자 여기 사이렌이 이와 같이 저장이 돼 있습니다. 한번 터치해 볼까요? 예, 아까. 저장이 돼있던이 음입니다. 이 사이렌도 마찬가지로 MP3 파일로 잘 저장이 됐네요. 그 전에 제가 저장해놓은 이 사이렌을 또 터치해 볼까요? <목소리> 아, 경찰 자동차나 긴장 어, 차 사이론이네요. 자 안전용품을 착용하세요. 어, 요거는 어. 삼성전자 EMS 라인에서 제작을 한제 제작 의뢰한 음원입니다. 그 멘트를 제가 만들어서 음성 스피커에 내장해서 납품을 한 겁니다. 한번 들어볼까요? 안전용품을 착용해 주세요. 안전을 생활화합시다. 네, 이런 멘트를 여러분들이 이 직접 넣어서 스피커에 에 저장을 해 가지고 어4 5 m 전방에 인체 감지가 센서에 되면 바로 어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어, 그런게 바로 이제 이런 겁니다 자 동영상을 하나 볼까요 자 일단 음, 동영상을 하나 보죠 여기는 엘리베이터 쪽인데요. 아재이제 어, 엘리베이터. 용으로 <웃음> 호텔은? 호텔스 컴바인. 어. 자, 오늘. 여기는. 앞에. 여기는. 여기 여기는. 여기는. 여기제 여기는. 여기는. 여기는. 여기 온오프 버튼이 있습니다. 그리고 램프의 불이 들어옵니다. 개인용 수레를 가지고 탑승하지 마세요. 넘어질 위험이 있으니 손잡이를 꼭 잡고 올라가세요. 네, 이와 같이 어르신들이 그 엘리베이터 에스커레, 에스컬레이터를 케에스 타실 때그 마트가 꽤 큰데 그 마트에 에스컬레이터가 있나봐요. 그래서 음성을 어을 의뢰해서 음성 멘트를 제작에서 지금은 저희 보안 카메라에서 무료로 제작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주문하시는 분들은 선착순으로 무료로 멘트 비용 안 받고 제작을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멘트를 넣어서 직접 제작을 해서 납품을 해드렸습니다 개인용 수레를 가지고 탑승하지 마세요 넘어질 위험이 있으니 손잡이를 꼭 잡고 올라가세요 이와 같이 이 센서에 감지가 되면 인체 감지가 되면 이 스피커에서 어 이런 멘트가 바로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 그 유튜브에 자세히 설명을 해놨으니까 참고를 하시고 어 전화를 주시면 저희 보안 카메라 아 스피커 음성경보 스피커 팀에서 자세히 친절하게 응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아래 보시면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하고도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터치를 하시면 이와 같이 구매도 가능하고 그리고 제품에 대해서 상세 페이지에 들어가서 이와 같이 보시면 상세한 내용들을 직접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오늘은 홍보를 너무 많이 했네요 어, 여러분들이 이렇게 전자파 적합 등록 kc 인증을 받은 거죠 어, 여타 지금 인증 받은 음, cfc 인증 받은 내용들을 이렇게 올렸는데 보시고 어,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미리 구매하시기 전에 사전에 이렇게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담장자 분에게 직접 이렇게 연락을 주셔도 되고 대표전에 연락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간단히 이동영적기 음성 무료 음악 유튜브에서 무료 음악을 제작을 하는 방법 그 다음 효과 음악을 제작을 하는 방법 그래서 어 만들어서 mp3 파일을 직접 스피커에 저장을 할수 있는 어, 그런 방법에서 간략하니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일 크리스마스인데 즐거고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감사합니다. 우측 하단에 구독 버튼 클릭해 주시고 그리고 댓글 자유스럽게 달아주세요. 감사합니다. 좋은 밤 되세요.